안녕하세요. 피트게더의 원더입니다. 네, 오늘은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과 단백질을 언제 언제 섭취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이라 함은 근육이 단백질 합성을 최대로 하기 위한 단백질에 섭취하는 양을 뜻합니다. 하체 운동을 한 후에 20g의 단백질을 섭취해줬을 때 근육량 합성을 거의 최대로 가깝게끔 증가시켰다 라는 연구가 한가지 있고 이후에 한 연구에서 근육량 합성을 더 증가시키나 더 많이 먹으면 궁금해하는 한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한게 한 40g을 이번에 먹어봤을 때 어떻게 근육량이 증가하는가 봤을 때 20g을 먹었을 때에 비해서 한 상승폭이 10%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나같으면 40g 먹고 50% 더 증가하겠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종합해서 사람의 체중, 본인의 체중에 맞게 나눠서 분류를 해보면 한 끼에 섭취할 때, 그러니까 한번 먹을 때 kg당 약 0.25g을 먹어주시는 게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최대로 자극하는 단백질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의 저자가 추천하는 거는 개인의 그런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뭐 신체 발달 정도 이런 걸다 고려했을 때 표준편차를 한두배 정도 더 먹,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0.25g에 표준편차 두배를 더하면 한 0.4g 정도 한 끼에 본인의 체중 1kg당 한 0.4g 정도씩 먹어주는 게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최대로 자극할 수 있는 단백질 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 만큼 먹어주기도 해야 돼요. 영양이 운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양과 휴식이. 그래서 최대의 근육 증가를 목표로 했을 때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 그래서 0.25g을 먹기보다는 0.4g 퍼 e r kg. 그러니 본인의 체중 1kg당 0.4g씩 한 끼니에 먹을 때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근육 성장의 단백질 섭취량이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이제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 어떻게, 어, 어느 시기에, 얼마나 주기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해지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가능하면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분배해서 드시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단백질을 양을 나눠서 먹는 게뭐 저녁에 한 번에 고기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근육량 증가에 유의미하게 더 좋다. 라는 연구가 있고. 아니,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 거야. 그러면은, 하루 쨍일 뭐, 쉴틈 없이 그냥 계속 가벽질을 먹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있을 테지만, 또 아니에요. 또그이 다른, 이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6시간마다 40g을 먹은 그룹과, 3시간마다 20g을 먹은 그룹과, 1시간 반마다 10g씩 먹은 그룹. 이세 그룹을 놓고, 근육량 증가가 얼마나 더잘 되는지를 비교해본 연구가 있어요. 자주 먹는 게 좋다라는 그 논리에 따르면 은 당연히 1시간 반마다 먹어준 게 훨씬 더 낫겠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3시간마다 먹어주는 게 가장 근육량의 근합성에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단백질을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불, 분해가 돼서 혈당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근육이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쓰여요. 그렇게 혈당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소화가 돼서 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사람당 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마다 계속 그 아미노산 농도가 혈류의 아미노산 농도가 좀 떨어질 때쯤 다시 넣어 주고 넣어 주고 하는 게 근육량 그 증가에 가장 유의미하게 좋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피트게더의 원더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피트한 하루 되세요.